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컨설턴트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의 말의 주제는 말에 영혼을 넣는 방법입니다 스페인 작가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브라시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사실 우리는 되게 잘 알고 있죠. 우리 내면을 숨기면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아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쓰읍 쓰지마 울지마, 뚝해 이런 것들을 항상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때를 쓰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서 뒹구는 모습들이 사라지죠.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이르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요즘에는 심리학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페르소나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질서, 의무 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어릴 때부터 받은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경험을 통해서 가면을 쓰는 자, 페르소나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습득한 감정을 숨기는 기술은 나만의 개성, 특성과 맞닿아 있어서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로봇처럼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사람들은 아.. 어, 영혼이 없어. 말이 영혼이 없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왜 영혼이 없냐?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화가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영혼이 빠진 이야기를 쉽게 주고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야, 아들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아,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다녀오세요. 영혼이 없죠. 영혼이 없게 들리는 이유는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쉼과 억양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했다면 당연히 행동과 표정이 일치하게 될 텐데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게 들리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말에 감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호흡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억양과 포즈, 심 같은 것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게 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면 표정만으로도 쉽게 전달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이 있어 보이려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예, 네, 기분 좋아요. 아 예, 그럼요. 기분 좋아요. 또 말에는 억양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요? 와, 우, 대박. 진짜요? 와우, 우, 대박. 마지막으로 표정이 풍부하면 좋습니다. 헉, 야, 흥, 야. 저는 요즘에 환생연예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혜은이라는 인물의 리액션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여기 댓글을 보면 그 리액션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지 말라고 한발타사르 그라시안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영혼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나를 표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일어서라도 검색해보시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 실력을 더욱 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